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다종샵유중광 과장입니다. 자, 자 오늘 네.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어, 오포읍 신현리에 위치한 네,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자, 오포읍 신현리는 어, 광주에서 분당에 가장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어, 분당 생활권을 이용하시는 데 가장 큰 장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 현장에서 도보로 어, 1분, 아니, 2분 정도 어, 분 정도 걸어가시면 대진교통 이용하실 수 있는 버스정거장이 있어서 자, 분당 서현역까지 한 번에 어, 이동하실 수 있고요 오늘 현장은 어, 상당히 좀 크게 크게 널찍하게 잘 나와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어, 전용 22.5평 그리고 실사용 평수가 34평 대지 지분이 25평으로 어, 아주 넓은 넓은 걸 자랑하는 그런 현장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저도 이 현장 바로 옆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아주 생활이나 편의시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탁월한 선택 빨리 하셔서 저와 같은 이런 편리함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장 내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외출하실 때, 신발 신으실 때 편히 잠깐 앉으셔서 이렇게 신발 신으실 수도 있고요. 자, 여기 서랍은 이제 뭐 신발 관리용품 같은 뭐 구두약, 구두솔, 뭐 기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여기다 수납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일괄소등 스위치. 입구 오른편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중문은 자, 블랙 컬러의 슬림한 프레임으로 된 자, 3중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우선 현관 쪽을 먼저 아, 현관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거실 쪽을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 공간이 네, 아우, 상당히 넓게 나왔습니다 옷, 아트월과 어, 쇼파 자리까지 이 거리 공간도 어, 일반 다른 빌라들보다도 거리가 상당히 어, 넓게 나와 있습니다 자, 화이트톤으로 자, 아트월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쇼파석 자리도 네 지금 현재 세팅되어 있는 쇼파도 완전 4인석이 조금 넘는 쇼파인 것 같은데요 뭐 5인 쇼파 두셔도 충분한 공간의 어, 쇼파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창호 창호쪽 보시면 어, 아주 넓은 창으로 외부 산세 뷰도 잘 보이고요 자 여기 창호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LG 하우시스 이중창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거실에 자,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고요. 자이 천정 조명은 매립등으로 해서 어, 이 파트별로 어, 라인별로 이렇게 따로 컨트롤이 어, 가능할 수 있게 아주 예쁜 심플하면서 예쁜 조명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두어라 월패드와 조명 스위치, 보일러 컨트롤러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제 주방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 공간도 역시 화이트 톤으로 아주 깨끗한 느낌 저 개인적으로 화이트 컬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현장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주방은 11자 구조 뭐 가장 주방에서 이렇게 조리하시거나 요리하실 때 가장 편한 동선인 것 같아요 11자 구조 자 앞쪽에 아일랜드 테이블이 상당히 넓은 크기에 아일랜드 테이블이 앞쪽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테이블에는 하츠 제품의 2구 인덕션 그리고 1구 하이라이트 해서 3구 쿡탑 준비되어 있고요. 자, 후드도 하츠 제품의 단독형 큐브 후드로 아주 디자인 멋진 제품으로 설치해 주셨습니다. 자, 아래쪽 수납 공간도 이렇게 빼곡하게 다 준비해 주셨고. 자, 이쪽 공간에서는 이제 조리대, 조리대 공간인데 뭐 조리대 공간이 아주 상당히 넓어서 뭐 가족분들 아니면 뭐 친척분들 이렇게 놀러 오셔서 다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시고 얘기 나누시면서 같이 조리하기에도 여러 명이서 같이 조리하기에도 충분한 넓이의 그런 조리대가 있고요. 자뒤쪽 편도 보시면 자 밥솥 자리, 전자레인지 그리고 위에 상부 장쭉 그리고 아래쪽 장도 이렇게 쭉. 진압장, 수납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저는 여기 주방의 싱크대로 보면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되게 크고 깊고, 네, 이 사각볼이 저는 너무, 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자이긴 하지만 저도 주방에서 이렇게 가끔, 어,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음,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건 위에 간접등을 설치해 주셔갖고 이제 주방에서 설거지하실 때좀 음, 청결함에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냉장고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쪽 공간은 이제 냉장고를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어, 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저는 이 냉장고 그 세팅 그 박스가 없어서 어느 쪽인가 처음에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일부러 박스를 안짜 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자리가 넓어서 자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두대 두시고 그 옆에 어, 김치 냉장고를 두셔도 될 만큼 넓이가 충분한 어, 그런 공간이고 야, 그 그렇게 두고도 옆에 공간이 또 남기 때문에 어, 그쪽 공간은 이쪽 끝에 이쪽 공간은 음, 진열장이라든지 뭐 이런 음, 장을 준비하셔서 뭐 소품 이런 거 진열해 주시면 아주 이쁘게 음, 인테리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용도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자, 다용도실 공간도 아주 좁지 않은 넓은, 좀 넓은 편의 다용도실입니다. 자, 이곳에도 이제 세탁기와 건컨조기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일러는 바로 왼쪽에가 있네요. 자, 환기창도 아주 크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건 이제 건물 뒤쪽이고, 이제 앞에도 지금 건물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 중인데, 조금 동선이 좀 가깝기는 하지만 저앞 건물 보이는 저 면도 건물 뒤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거실 전면 쪽이 아니어서 좀 그래도 프라이버시에는 조금 음 문제 없을 듯 싶고요. 자 천정에는 이렇게 건조기 건조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용 욕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용 욕실, 공용 욕실 공간이고요. 공용 욕실은자 비데 옵션으로 비데 설치되어 있고요. 자 샤워부스 쪽. 해바라기 수정과 네, 추가 샤워기도 설치되어 있네요 자 문튀김 방지 샤워 파티션도 준비되어 있고 자, 욕실 공간도 음, 약간 음, 따뜻한 느낌 따뜻한 느낌의 공용 욕실 공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안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안방이고요. 퀸 사이즈 침대 두고 옆에 공간도 어, 상당히 좀 넓어 보이죠? 네, 거실 공간도 크게 나왔는데 방 사이즈까지도 이렇게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쪽까지. 이쪽 공간도 어, 여유가, 여유가 좀 있어서 이쪽에 음, 부부, 주무시기 전에 어, 두 분이서 뭐 잠깐 대화 나누시고 얘기 나누실 때, 음, 가족분, 다른 분들 이렇게 방해 안 되게 뭐두 분만 잠깐 뭐 얘기 나누시고 하실 때 이쪽에 테이블, 조그만한 테이블과 의자 세팅하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대화 나시, 나누시는 그런 공간 준비해도 될 만한 어, 그런 넓입니다. 실 있고요. 자 안방에도 자, 안방 에어컨 멜평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안방 조명에도 어, 천장 매립등으로 해서 간접 간접등으로 해서 이렇게 음, 분위기가 좀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안방에 달려있는 드레스 공간 자 시스템 장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뭐 아주 큰 넓은 크기의 뭐 시스템 장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뭐 그때 그때 뭐 계절별 입으실 수 있는 옷정도 간단하게는 비치가 어, 가능한 수납이 가능한 공간 되고요자 이쪽에는 의자 하나 두시고 네. 파우더룸 화장대 공간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거울 디자인도 멋있네요. 자근데 부부 욕실. 자 부부 욕실도 변기 세면대 그리고 욕실 수납장. 음. <웃음> 네 여기 부부 욕실에는 또 어, 욕조가 준비되어 있네요. 그래서 부부욕실에서도 어, 편하시게 샤워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음 여기 욕조가 있어서 어, 하루 일과 마치시고 퇴근하셔서 귀가하셔서 이 욕조에서 따뜻한 물 받아놓고 하루의 피로를 싹풀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여기 욕조... 어, 욕실도 따뜻한 느낌 음, 이번 천장은 방도 네, 구조가 답답하지 않고 음, 넓어 보이는 느낌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작은방 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현관 입구 들어오셔서 오른편에 왼편 쪽을 먼저 볼까요 첫 번째 작은 방. 음. 네, 싱글 침대가 세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싱글 침대가 그렇게 작지 않은 싱글 침대입니다. 그런데도 옆에 공간 이 여유 있고요. 음, 여기를 뭐 자녀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방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 4인 가족이실 경우는 이 방도 이제 자녀방으로 같이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만약 3인 가족이거나 하실 경우에 이 방을 어...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여기 이 방에는 이쪽에 오시면 자 수납 공간이 제가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수납 공간이 이렇게 그립한 네. 그런 공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납장이 안에 이제 짜여져 있어서 이제 옷 수납하시거나 아니면 뭐 물품, 물품 이렇게 보관하시는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이들 방을 이쪽으로 써도 음 아이들 자녀분들은 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자, 맞은편에 또 하나의 작은 방. 자, 이 방도 네, 아주 작지 않은 사이즈의 작은 방입니다. 음, 이쪽은 네, 위쪽에 네, 또 빌라 단지들도 이렇게 들어서 있고 산세 네, 뷰도 잘 보이고. 어, 위쪽에 보시면 어, 이쪽 방에는 어, 메리평 에어컨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네분이 세분이시라면 어, 저쪽 방보다는 이방 에어컨이 여기 있으니까이 방을 사용하시는게 음, 좋을 것 같네요 침대 책상 그리고 책장 그리고 옷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방금 옆에 방 거기 드레스용으로 사용하시는 그 방에서 보관하시면 될것같고요 이 현장은 아주 넓게, 넓게 나와서 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